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 창업 프로세스, 소셜벤처 창업의 기회 발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 과정과 소셜벤처 창업 기회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 창업 기회 창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소셜벤처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압감 극복 및 시간과 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요. 소셜벤처 창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창업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템을 찾아낸 후 창업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기업가적 동기와 구체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인지된 요인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회를 인지하게 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셜벤처 창업활동 과정은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회 인식, 개념 개발, 자원의 결정과 확보, 출범 및 성장, 목표 성취 단계인데요. 창업가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흐름에 맞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의 결정과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그들, 즉 투자자들이 기업의 긍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의 차별성, 시장의 매력도와 같은 수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리스크 요인 및 대안, 관리 역량 등 투자자가 감내해야 할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 소셜벤처 창업가는 과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소셜벤처 창업가가 창업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소셜벤처 창업가가 유망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매력적인 창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망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1단계에서는 개인적 경험, 사회적 니즈, 사회적 자산,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망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회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중심적 사고를 할수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목소리> 하버드 대학의 엘렌 낸거 교수는 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엘렌 낸거 교수는 기회 중심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다시 질문을 바꾸어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소셜벤처 창업가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연구 결과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 경험을 긍정적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사회적 니즈를 고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014년 11월, 자선사업가이자 벤처 투자자인 존 도어의 실리콘밸리 자택에서 소액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도록 지급 보증을 하자는 도어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베이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행사의 내용을 듣고는 자선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소액금융사업이 자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비영리 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라며 모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들은 은행가 무함마드 유노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미디아르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벌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려는 겁니까? 오미디아르와 유노스는 누구나 인정하듯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에 크나큰 공헌을 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셜벤처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2단계, 유망한 아이디어를 매력적인 기회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소셜벤처 창업기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는데요.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 및 전략, 즉 사회적 파급 효과 이론과 비즈니스 모델, 효과적인 운영 모델,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자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요소들은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됩니다. 또한, 외부의 운영환경과 소셜벤처 창업가 개인의 적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스트라이브는 이러한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라이브가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지 다음에 운영 모델을 살펴볼까요? 먼저 취업을 희망하지만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하거나 스킬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스트라이브 프로그램에 입학시킵니다. 스트라이브 프로그램에 입학한 후에는 태도 변화 교육은 물론이고 컴퓨터 스킬 훈련, 고객 응대 방법 훈련, 직업 훈련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입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적성과 향상된 스킬에 적합한 직업을 개발하고 발굴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브는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교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이번 시간 주제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시간을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세요.